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대게 살러봤는데계게부로입니다 부럽게. 이 노래 한테가 바로 부게 어, 받았어요 5,000원의 행복. 버스 타러 가야 되겠다. 버스 타러 가요. 애들이 있는 평창 휘닉스로. 어, 막걸리. 갑시다. 네, 저는 장평터미널로 이동합니다. 밖에 차가 없어겠지